콘도 이용요금 단추를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콘도 이용요금을 클릭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 콘도 이용요금을 클릭하시면 조절점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cmd 등록 클릭이라는 함수가 뜨게 됩니다. 뜻을 해석하자면 cmd 등록이라는 거를 클릭하면 얘가 실행이 된다는 겁니다 cmd 등록은 어떤 거냐면 폰도 이용요금 이 단추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실행되는 아이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이제 안에 실행되도록 내용을 넣어 주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적어도 되지만 탭키를 눌러서 안쪽에다가 적어주겠습니다. 콘도 이용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하라고 했는데 왼쪽에 보시면 폼이라고 있습니다. 폼에 더하기 모양을 클릭하면 콘도 이용 폼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콘도 이용 폼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콘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점 S, S, H 그럼 쇼가 나오죠. 더블클릭해 주시면 콘도 이용폼을 보이도록 해주는 게 바로 쇼의 역할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시고 저장을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닫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디자인 모드를 끄시고 콘도 이용 요금을 클릭하시면 이젠 콘도 이용 폼이 뜨게 됩니다. 가끔 가다가 명령 단추를 전부 외워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전부 외우셔야 됩니다.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울 분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폼이 나타나도록 설정을 했고 폼이 초기화되면 콘도 목록에는 G4부터 H9까지 한번 볼까요? G4부터 H9까지는 여기 영역이죠. 이 영역의 내용이 표시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살표를 눌러도 일반 CMD 등록 워크시트 이렇게 밖에 없죠. 하지만 콘도 이용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콘도 이용의 폼이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코드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에 일반으로 바뀌었는데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러가지 폼에 있는 단추들이 이름으로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폼이 초기화라고 했으니까 유저 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클릭이 아니라 초기화 니까 이니셜 라이즈가 되겠죠 이니셜 라이즈는 초기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저 폼은 콘도 이용의 폼을 유저 폼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탭키를 눌러주시고 콘도 명이라고 했죠 c m b 콘도 명이니까 c M 적어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시면 콘도명이 뜨죠. 더블클릭 점 찍어주시고 값을 표시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져올게 G4부터 H9까지의 값을 자료값으로 가져올겁니다. 근데 한줄 한줄 값을 가져올거니까 그거를 줄을 영어로는 r o w 라고 합니다. 그래서 R 적어주시고 두번째에 보시면 로우소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줄의 자료 행자료 값입니다. 로우소스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는 쌍따옴표 G4 콜론 H9 쌍따옴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고 콘도 이용 금액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콘도 명의 하살표를 누르면 콘도명과 일일 요금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한 줄이죠 옆으로 가는 게 줄이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걸 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에 중요한 게 있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콘도 이용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코드보기를 해주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엔터치시고 C를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굉장히 많은 명령이 있습니다. 고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M을 하나 더 적어주겠습니다. CMB 콘도명을 더블클릭해 주시고 점을 적겠습니다. 그 다음 C O c o 까지만 적어주시면 column count 라고 있습니다 아까 옆으로 가는 행 다른 말로 줄이죠 옆으로 가는 값을 row 라고 했습니다 row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걸 column 이라고 그럽니다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걸 column 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열 입니다 그래서 열의 count 는 열의 수를 말합니다 1이라고 적으면 열의 수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G4부터 H9까지면 아까 값이 두개가 나왔었죠. 한줄에 한번 탁구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콘도명이 아까는 두개가 나왔는데 백제 15,000원이 한줄에 나왔었는데 컬럼 카운트를 일로주니까 열값이 하나만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가는 값이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했을 때 자동으로 두 개가 나오면 고칠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실행했을 때한 개의 값만 나온다면 컬럼 카운트 값을 저희가 2로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컬럼 카운트를 2라고 고치지 않았는데 아까는 두 개가 나왔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보기 탭을 누르시고 속성 창을 눌러주시면 속성이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cmb 콘도명이죠. cmb 콘도명을 선택해주시고 여기에서 컬럼 카운트를 보시면 2라고 되있죠. 속성 값이 2라고 되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값을 저희가 이 값을 따로 지정 안 해도 제대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속성에서 2라고 돼 있어도 저희가 코딩을 할때 1이라고 적어버리면 속성 값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속성이 2라도 하나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얘를 닫아주시고 디자인 모드 끄시고 클릭 콘도명을 누르면 하나밖에 안나오죠. 그래서 저희들이 코딩할 때 값을 고치지 않으면, 저희가 코딩할 때이 값을 적지 않으면, 컴퓨터는 알아서 속성창에서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열의 개수가 2개가 자동으로 됩니다. 근데 저희가 코드에서 강제로 적으면 속성 창은 무시되고 저희가 적은 코딩 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실수로 저희가 탐색 창을 닫았을 때 꺼내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탐색 창이 보이지 않을 때는 보기 탭을 누르시고 프로젝트 탐색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왼쪽에 보시면 코드보기라고 있습니다. 누르시면 코드가 보이고 콘도 이용이 선택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 개체보기 누르면 폼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폴더 설정 해제를 눌러주실 때마다 폴더가 보이고 폴더가 안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폴더 상태에서 더하기 누르시면 안에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1번이 끝났고 이제 2번을 해보겠습니다. 콘도 이용 폼에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이랬죠. 이때는 폼이 보이게 해주시고 조회 버튼을 더블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md 조회라는 값을 클릭했을 때가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고객번호라는 글자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고객번호를 가져오려면 A3셀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A3이라고 적으면 되는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셀의 주소를 A3이라고 적으면 이게 변수명인지 A3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셀의 주소면 무조건 대괄호로 묶어서 표현해야 됩니다.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셀의 주소, 엑셀의 셀 주소를 쓸 때는 무조건 대괄호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점 r, o, w 적어주시면 이게 행번호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a3셀을 가리키면 여기가 3번 줄이죠. 3행 그래서 숫자값 3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3만 가져오면 저희들이 여기 있는 값 중에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셀을 찍을 때 항상 엑셀의 이름 상자에 보면 뭐라고 뜨죠? a3에서 3행인데 a열이다 해서 a와 3이 만나는 자리가 a3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셀의 주소를 할때는행 번호도 필요하지만 열 번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과 열을 담을 수 있는 애를 저희들은 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c e l l s 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가로 닫고 아, 가로 열고 가로 열고, row index, 이게 행번호죠. 행번호는 저희가 a 3셀에행 값을 가져와서 썼습니다. 콤마. 이제 column index, 열 번호를 따올 건데, 저희들은 a3셀의 첫 번째 열의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1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가져와서, 어떤 값을 가져왔죠? 고객번호라는 값을 가져와서 아무데도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동작을 해도 저희들은 값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값을 어딘가에 담고 싶습니다. 그러면 는을 씁니다. 앞에다가 앞에다가 는을 쓰시면 이 셀에 있는 값을 왼쪽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담는 자리에 저희가 값을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어떤 값이 있냐면 콘도 이용해서 개체보기 해주시면 여기 고객번호라고 있죠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누르시면 텍스트 번호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각형이 그래서 이 사각형 안에 고객번호라는 값을 적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코드보기 여기에다가 TXT 번호니까 T X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보이게 됩니다. 텍스트 번호를 더블클릭 그러면 고객 번호를 받아와서 TXT 번호에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모드를 끄고 콘도 이용금에 조회를 누르면 이제 고객번호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1번, 2번, 3번 이걸 가져오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고객번호가 아니죠. 그럼 1번을 가져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로우 값에서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a3셀의 행을 가져와서 더하기 1을 해주면 1의 값을 더하기 2를 해주면 2의 값을 더하기 3을 해주면 3의 값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저희가 값을 알고 있으니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계속해서 여기 밑에 값을 적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임의로 마지막 값을 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다가 4 해가지고 어떤 값을 넣었고 어떤 사람은 여기 3을 지워서 2로 끝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내가 들어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마지막 값이 3이라고 단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마지막 값을 알아보게 하려면 여기에다가 더하기를 해주시고 다시 하나 적어주셔야 됩니다. 대가로 A3셀 대가로를 닫습니다. 셀의 주소를 찍을 때는 대가로로 묶어준다고 했죠. 그 다음 점커런트가 현재입니다. C U R R E, N, T Current라는 현재 라는 뜻을 철자까지 다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지역 범위를 region이라고 합니다. R, E G, I, O, N 그래서 Current region이라고 하면 A3셀부터 연결된 범위를 말합니다. 그 다음 점 그러면 범위니까 값이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행들의 범위 row에다가 s 를 붙입니다. 그 다음 점 카운트가 개수라는 뜻입니다. c-o-u-n-t 그러면 현재 범위에 어디에 현재 범위냐면 a 3셀에 현재 범위의 행들에 개수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볼까요 A3셀에 행, 연결된 행 범위는 여기까지죠 1행 2행 3행 4행 총 4행이 있습니다 총 4행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면 A3의 행 번호 그러니까 3을 가지고 있죠 3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범위의 행들의 숫자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3 더하기 4 하니까 7이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거, 다음 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마지막 값을 가져올 수 없죠. 그래서 7에서 빼기 1을 해주면 6이 돼서 3이란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빼기 1을 해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나서 닫기를 해주시고 디자인 모드 끄시고 콘도 이용꼬맥 누르고 조회를 누르면 마지막 값 3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드죠 어 그러면 차라리 A3이라고 하지 말고 A4라고 찍으면 바로 값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A4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A4셀에 연결된 범위 A4셀에 고객번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 둘, 셋, 네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를 찍어도 네개가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4니까 7이 되죠. 7에다가 빼기 1을 하니까 6이 됩니다. 그러면 창을 닫고 실행해 주면 똑같이 3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빼기 2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 거를 a4로 고치면 어떻게 되죠 a4로 고치면 네 번째 줄이니까 4를 반환 하겠죠 그럼 4 더하기 4니까 8이 되죠 그럼 8에서 1을 빼면 7이니까 아무 값도 못 가져오죠 그래서 공백이 됩니다 조회를 눌러도 아무 값도 못 가져오죠. 7을 가져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쓸 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지막에 2라고 고쳐줘야 됩니다. 4 더하기 4는 8이니까 하나, 둘, 두번 빠져줘야 3을 가져오죠. 그래서 조회를 누르면 3을 가져옵니다. 이제 저희들이 a3셀을 기준으로 썼는데 기준을 만약에 어차피 똑같으니까 a6셀을 잡아보겠습니다 a6셀을 잡아주면 어차피 a6셀도 하나 둘셋네 개를 가지고 있죠 연결된 범위가 그래서 a6셀을 범위로 잡아주고 실행해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닫기 하시고 디자인 모드 끄고 실행해서 조회하면 똑같이 3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A3을 쓰기는 해도 A6을 절대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자료값을 쓰다가 이제 고객이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래서 2번 3번 고객은 지웠습니다 입력자료니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되면 디자인 모드에서 콘도 이용요금에서 조회를 하면 이제는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셀이 없죠 위에도 연결값이 없고 밑에도 연결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A6셀 한 개의 값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드를 보면서 말할까요 A6셀의 현재 행번호는 A6셀의 위에도 아래도 연결된 값이 없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A6셀에는 연결된 값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값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받는 값은 한 개가 되고 한 개에다가 빼기 1을 해주니까 현재 영역의 행번호는 하나인데 빼기를 해버리니까 0이 되죠. 그리고 a3의 행수는 3이니까 a3에 있는 값을 가져옵니다 a3에 있는 값을 가져오니까 그 값이 바로 고객번호가 되죠 그래서 얘를 실행해 주면 고객번호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a3셀을 쓰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1이라는 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a3이라는 셀 주소를 찍어주면 고객번호에서 연결된 값은 2개죠. 두 2개니까 두 2를 반환하고 2-1은 1이니까 결과값이 1입니다. 그리고 a3셀의 행번호는 3이니까 3 더하기 1이니까 4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a3셀을 찍어주면 그러니까 시작하는 행 번호의 첫 번째 값을 찍어주면 자료의 값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언제나 정확한 값을 텍스트 번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실 때는 결과가 같다고 해서 아래 값을 쓰지 마시고 항상 시작 값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되셨고 이제 이 값을 이용해서 나머지도 쭉 넣어 주면 되겠죠 이제 콘도 명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콘도명은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엔터 쳐주시고 콘도 이용해서 개체보기를 해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속성 누르시면 되죠. CMB 콘도명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코드보기 누르시고 C C 컨트롤 스페이스바 M 콘도명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하면 됩니다. 그러면 A3 셀에 있는 행번호 3을 가져오고 A3에 연결된 범위에서 행수를 세워서 하나 두개죠. 두개를 세워서 빼기 1 하니까 1만 남죠. 그래서 3 더하기 1은 4가 돼서 마지막 값 1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컬럼 인덱스였죠. 열번호.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이기 때문에 2를 적어주면 콘도명을 가져옵니다. 이제 창을 닫고 디자인 모드를 끄시고 클릭, 조회를 하면 고려값이 들어옵니다. 이제 시험을 치실 때는 원본 자료를 절대로 저처럼 지우시면 안됩니다. 되돌리기를 해도 지웠던 값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치실 때는 절대로 값을 함부로 지우시면 안됩니다. 자 이제 저희가 3개의 값이 생겼죠. 클릭해서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마지막 값 3번 대안을 가져옵니다. 이제 이용일수 사용요금도 같은 방법을 쓰시면 되겠죠. 디자인 모드에 이제 나머지 값도 쭉 넣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알기 위해서 폼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보기 이용일수를 클릭하시면 txt 일수가 바로 이용일수입니다 그래서 콘도 이용해서 코드 보기 똑같이 이쪽 내용은 복사해 주시고 엔터 t X 컨트롤 스페이스바 TXT일수죠 더블클릭 컨트롤 V 어차피 행번호는 똑같으니까 세번째 열만 가져오면 되죠 하나 둘 세번째 열이 이용일수니까 정확하겠죠 그 다음 똑같이 엔터 이제는 개체보기 사용요금을 클릭해보면 TXT요금이란 이름이죠 그래서 코드 보기 T X 컨트롤 스페이스 바 TXT 요금을 더블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V 하나 둘셋 네번째가 사용요금이기 때문에 열 번호를 4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디자인 모드 끄시고 콘도 용금액 조회를 하시면 3 대한 13, 1 5 6 0 0원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료를 누르면 종료가 되지가 않죠. 근데 저희가 여기에 4를 적어주고 A 적어주고 1, 2를 적고 콘도 이용요금 조회를 하면 마지막 값 4A12를 차례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회는 저희가 양을 늘리든 줄이든 항상 마지막 행의 값을 자동으로 가져옵니다 이제 종료를 누르면 기타작업 1시트에 커말 합격이라고 적어주고 폼이 종료되고 메모리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디자인 모드 더블클릭 종료를 클릭한다고 했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개체보기 종료를 더블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CMD 종료라는 애를 클릭했을 때가 됩니다. 탭키를 눌러주시고 적으실 때 기타 작업 1이라고 그냥 쓰시면 안되고 대괄호 기타 작업 1 느낌표로 구분하죠. 시트명과 셀을 i i 1셀을 적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대괄호 닫아 주시면 기타 작업 1 시트에서 i 1셀이 됩니다. 점 앞에서는 a3 셀만 찍었죠. 이거는 저희들이 폼이 있는 셀은 동일 시트면 시트명을 따로 안 적어도 됩니다. 근데 좀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타작업 빼기 2 느낌표 A3 적어도 됩니다. 약간 귀찮아서 그렇지 적는다고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 그 다음 이 시트에 저희들이 값을 넣고 싶습니다. 그러면 는 쌍따옴표 컴할 합격이라고 적겠습니다. 쌍따옴표 이렇게 적어주면 저희가 총료 버튼을 클릭하면 컴할 합격이 기타작업-1 시트에 I1셀에 컴할 합격이 적힙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을 닫으시고 기타작업 위에서 디자인 모드를 끄시고 클릭. 종료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디버그를 눌러주시고 이제 기타작업 빼기 1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모듈 1을 더블클릭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계산작업 쓸때대괄호로 묶어주기만 하면 됐었죠. 근데 이 느낌표 앞에 시트명이 그냥 글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그냥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은 시트명 앞에 그러니까 느낌표 앞에 시트명이 기타 작업 글자 다음에 빼기 1 이라는 계산 작업 같은 애들이 적혀 있죠 그러면 컴퓨터는 이게 계산하는 건가 해서 빼기 1을 숫자 계산으로 하려고 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글자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기타작업 빼기 1은 통째로 글자야 라고 해서 기타작업 1시트를 찾게 됩니다. 이제 닫기 단추를 누르시고 실행 종료를 누르시면 오류가 안뜨죠 창을 닫으시고 기타작업 1에 와보면 커말 합격이라는 값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메모리에서 폼함명과 메모리에서 값이 사라지게 해주시면 되겠죠. 엔터 쳐주시고 메모리에 값을 가져오는 걸 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모리에서 값이 사라지게 하는 건 un을 붙여서 온 로드라고 합니다. un 컨트롤 스페이스 바 언로드를 더블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한칸 띄우시고 언로드하는 객체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울 거는 호출한 이 아이를 지울 거기 때문에 나를 지워주면 된다고 해서 ME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객체를 지워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창을 닫아주시고 또 저희들이 입력한 값은 남겨놓으면 안됩니다. 채점해보시면 이제 만점이 됐습니다.